다음 판 가보겠습니다. 싹싹싹싹. 하하 걱정이다. 나는 사실 진짜 야, 잘해보고 선생님. 싶은데 예 저, 탐정. 왜? 탐정? 오케이 오케이 탐정. 오케이. 어 잠깐 나나 그러면 직업. 음, 나는 수시 말한 오리 잘해보고 싶은데 공방에서 할 때랑 여기랑 수치 쉽지가 않아.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최대한 일단 최대한 잘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먹어줘. 진짜 음. 저 렌즈님, 저 있으니까 썰고 문 닫기 3킬 전기도 있네. 전기 너무 좋다. 어떤 분이 해주신 거 아실게, 키쿨 돌리고 문, 문 닫힐 때까지 키쿨 돌리고... 어, 로비에 시체가 있어요. 어, 로비 시체야?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러면은 고스트님이 이제 로비 쪽에 시체 있었다 얘기할 거 없으면 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장군님 얘기해 주세요 이지만도님 마지막 위치가 어디세요? 네? 저 소재요 그러면 육별님 변신술사 같아요 육별님 닫아주면될거 같은데 왜냐면 저랑 마지막에 이지만도님이랑 저랑 연주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피아노 쪽에 미션을 하려고 붙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이지만두 님이 없고 이별 님이 계셨어요. 잠깐만 연주실은 연주실은 문이 안 닫히는데? 연주실 맞아요? 근데 아, 이지만두 님이 아, 연주실 위에만 닫히고 아래는 열려 있는데? 그러면 어, 다시면될것 될 같아요. 이지만두님은 어디 있었어요? 응. 누빼님을 응. 만난 기억이 없는데? 만난 기억 없으면 은 누빼님이 아닐까 하성이 높은 아니요 아니야, 지금 첫 라운드잖아, 이번 라운드가 첫 라운드잖아요 어, 라운드. 누빼님 얘기도 들어봐야 돼, 이거는 우리 못들어가지고 시간이 음. 어, 일단 건띠하고 투표 다시 열어봅시다 왜냐면 누빼님 어, 누빼 어, 위치도 물어봐 아니 근데요 거기 연주실에 있었던 거 자체가 만두님은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랑 링크가 음. 근데 문 닫힌 순간부터 만두님이 못 봤다고 했으니까 둘 다거나 어 연주실에 있었다고? 하 연주실에 있었다고? 이건님이건님이건님 제가 기운, 그냥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저사람 무서워요 저사람 무서워요 뭘라고요 뭐, 저사람 무서워요 그냥 제가 못본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 안맞았잖아요 어? 뭐야? 그럼 어, 윗벌님이 맞나 본데? 어. 어, 그 이리스 이리스 이리스 아한탕이라도 핀드 <웃음> <웃음> 전기 꺼져가지고 보에 따라서는 오리라는 소리죠 시체가 이렇게 있어? 뭐야 어? 어? 누구였지? 어?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이거 변장 아니야? 변장 변장 변장. 어, 위에 시체 있다 변장인가? 이거 복도랑 부엌 사이고요 지금 넷이서 다 같이 발견했어요 거기 이코님 없었죠? 네, 네. 이쿠님이 었었거든요 어디 있었어요 이쿠님? 제가 볼땐 고스트님이 쓴 걸로 봤는데요? 네 고스트님 저희랑 뭐지? 같이 불을 켜서 사람이 맞은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로즈님이 눈앞에서 서재에서 썰렸거든요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뭐, 뭐? 왜? 내가 죽었나?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그리고 서, 서재의 시체 하나 더 있어요 사람입니다디 시체도 서재 있거든요 지금 저 근데 이거 한마디 오. 하자면 네. 전기사보 됐잖아요 이 오리가 네. 누군거 아니면은 하늘님의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되게 애매한 위치였어요. 아니, 아니 아 진짜로 그렇게 해요 하늘님이 진짜로... 되게 애매한데 있었는데 저말 하시는 건가요? 왜죠? 아니 아니 저, 저. 닉네임 하늘님 하늘색밥 하늘님이요 하늘님 그리고 저는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서대 쪽에 시체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우수님이랑 사람이다는 시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리덕순이 고스님 하늘님이 서재에 있었거든요. 제가 서재에 들어가니까 이미 근데 사람인다는 근데... 시체가 이미 있었고 눈앞에서 로즈님이 터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셋 중에 두 분이거나 아니면 셋 다거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로즈님이랑 불 꺼지기 직전에 독서실에서 같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같이 불 끄러가 불 키러 가서 이거 저는 힘들고 고스님, 하늘님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연꽃정원이 시체가 그 독서실 앞에랑 부엌쪽 복도라고 하면은 세 개잖아 시체가 어, 셋다 아니야? 하늘 너... 고스 리덕순 셋다 아니에요? 네, 저 잠시만요. 아, 아니면... 저희요 지금 시간이 없고요. 특별히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만 난, 만두님이 저런 링크라서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로빈. 고님이 아, 제일 의심스럽긴 한데. 고수가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님이 쌍고도 안맞거예 송골매 남았다. 아니, 아니 진짜로 어, 셋다 같은데? 그거 어, 남았어. 이거 야, 장군님 이거 아까 전에 시체가 그 서재에 두 개, 그 복도에 한 개면은 우리가세 명인 한 소리야. 고스님이랑고스님 하늘님, 미덕수님 이렇게 셋 이렇게 세 명이. 종좀잡아요아 쳐봐야... 이거 전기 급여은안 되는데 저희가 식당에 종 칠렸고요 하늘님 오셨고 그 다음에 고수님 오셨고 그 다음에 이쿠님 오셨습니다 이거 띠건띠하면 살아? 어. 종 올리려고 있는 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종을 올린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에 그서 제가 확신이 있어서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리고 지금 눈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것도... 근데 저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뉴별님 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우선 제 생각에는 사실 표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까 내표 나온 것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하늘님 리덕스님 고스트님 같아요. 왜냐면 이지만두님이 뉴별님을 만났다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났다고 했으면은 변장인데 만났다고 안 했었으니까. 한마디 하자면 그... 이거 타미이자님 내가... 시체가 서지 있는데 불 꺼졌으면 신고할 수 있었는데 이분님 신고 안한 것도 이상한데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리덕스님이 불 켜진 다음에 왔다 그러는데. 불이 꺼져 있었다잖아. 불 켜진 다음에 본 거였는데. 아까 처음에 뉴별님 전장 의심했을 때부터 이코님이 지금까지 계속 다 커버치는데 둘다우리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아, 커버치고. 잠깐만요, 여러분. 뉴별님이 지금 계속 1라운드부터 몰렸으니까 뉴별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뉴별님 얘기를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뉴별님 얘기 하실 수 있나요? 저. 너무 무서워요. 무무요 <웃음> <안 부탁돼요. 웃음> 무섭다면서 날 무섭게 좀 사왔잖아. 아니, 무섭다 아니 무섭다 나 진짜 무섭다 무서워서 그래. 아니, 왜냐면 이지만둘님 본인이 별님을 안 만났다 그랬잖아. 한 번도. 첫 라운드라 웬만하면 기억하거든. 만난 사람 아니 근데 진짜 안 만났어요. 혼인도 못 만났다 그러잖아요. <웃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여러 명을 몰아가는 거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별님 안다른 이유가 뭡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뭐니거 한 났다, 한 번에 큰 났다 그거 지금 제가 지금까못만나가지고못 썰었는데 제가 칼직이라서 보자마자내 바로 썰었어요 방금 오른쪽에 계셨던 분들 보셨죠? 장군님하고 또 누구도 있었지? 쿠키님이 쓴거못 봤는데 <웃음> 어, 네, 아이고, 제가 어, 봤어요. 아 그래요? 제, 저, 저 봤어요 예 봤고. 제가 그냥 보자마자 썰었어요 쿠키님 킬직이에요? 네 왜냐면 제, 저 이번 판에 하늘님 제가 썰었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세요 킬이... 하늘님, 카스님, 뉴별님 3킬이 났어요 근데 이쿠님이 하늘님을 썰었으면 이쿠님이 육별님을 류별, 썰었고 카스님은 누가 썰었지? 그럼 장군님, 고스, 리덕스님 중에 지금 말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셋 중에 하늘님이카스님쏜쓴거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2킬을 올린 고별님이 먼저 가시고 육별님이 카스님을 따라 갔어요 그래서 육별님이 써신 거 같아요 그런 육별님을 아... 쿠키님이 쓴 거고 하늘님을 이쿠님이 쓴거 쿠키님이랑 이쿠님 두분다칼찍이있네요 저랑 장군님 중한명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왜 보시면 저희 이번에 링크를 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불, 끄는 거, 불 키는 것 때문에 링크를 달렸잖아요 장군, 고스트, 리덕스, 쿠키 4명 링크였고 같이 로비 위에서 부엌 쪽문 그 닫힌 쪽으로 같이 이동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네. 쿠키님이 뉴별님을 썰었고 그 외에 이킬이 났단 말이에요 일단 칼직은 이번 동선 살인 3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송골배가 고스트. 하나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면 은 쿠키님이 만약에 거의 킬직이면 은 리덕스, 고스트, 장군님 중에 송골배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끝나는 거 보니까 오리 두 내 송골매 하나 같아요 오리 셋의 송골하나야 오리 아, 셋이라고? 아그 <웃음> <야, 그건 웃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오리가 맞았죠. 세 명이라고? <웃음> 아니 내가 하늘님을 썬게 너무 큰데? 아 생각을 해보자 아 하... 저희 이거 투표 못해서 올렸고 저는 송골매 하나 살아있는 거같거요 저기요 없어서. 오리분.. 오리분들에게 제안합시다 이거 한 명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거위는 승리를 못할것 같은데 느낌상 우리 많은 것 같은데 고스트님 지금 그 발언 본인이 중립이라는 건가요? 아니 거위든 중립이든 일단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도도새도 조심해 도도새도 <웃음> 근데 일단 쿠키님은 썰었으니까 도도새는 아닌 거잖아요 칼이 있는 거고 그냥 고스트님이 그래. 도도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있잖아. 나는 리덕스님이 아까 전전 라운드 때 했던 말 중에 어? 전기가 꺼졌는데 시체를 어떻게 봤어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전기가 켜져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들이 전기.. 아니, 커... 전기가 꺼... 아 잠시만요 우리들이 있는데... 전기가 네. 켜졌는지 꺼졌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헷갈린 거 같아 어어. 그래서 덕수님이 우리 덕수... 같거든요? 아니 덕수가 그말 그 하는 게 아니고 전기가 꺼져있으면은 시체 신고도 가능한데 왜 시체 신고를 안하셨냐고한 거예요 음, 그게 같은 말이잖아 전기가 어? 이거 왜 보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덕수님 같은데? 헷갈린 거 아니, 같아 아니야 아니, 이거 리덕, 리덕수님 말은 <웃음> 저기가 계속 꺼졌던 시체가 그렇습니까? 보였으면 신고를 할수 있었는데 음. 그님은 왜신고 아니, 아니 아니 그 말이 그게 아니었어 전전라운드 때는 그 말이 아니었어 아니, 어? 이거 시체가 불이 아니, 꺼졌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였어 근데 그때 불이 켜져 있었거든 말이 여러번 달라지는 아니, 장군... 거 보니까 오리거나 도도새야 아니 말이 맞아요. 아니, 아니 말 바뀐 거야 이거 말 바뀐 거야 어. 아니, 그리고 지금 급하잖아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끊으려고 하잖아 아니, 아니, 아니, 급한, 어. 거야. 아니, 급한 거야 지금 되게 급한 거야 이거 되게 급한 거거든? 도도새 아니면은 오리야. 아니 아니. 와 표수마, 표수마. 이거 이쁜야 아, 아, 아, 이거, 야, 이거 나밖에 이거 안 찍었어. 이거, 이거 나밖에. 안 이거 고스인데 우시에 놓고 안 찍었잖아. 와. <웃음> 음, 아 이거 오리분들 쌍슬리좀 부탁할게요. 아 내가 썬거 좀. 아유 아, 도망가. 이쁜이 내가 내가. 어이구야. 회의를 해볼까요? 잠깐만, 하나 회구나 하나. 이거 마지막 회의를 한번 해볼까요? 고스님 왜 자꾸 투표로 달려그러지 회의를 하려고 하세요. 이거 지금 리덕스님 죽었거든. 리덕스님 지금 죽었는데요. 자경이고 이쿤님 보안관일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근데 이거 지금 리덕스님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투표가 고스님 투표 광클했죠? 요 투표.. 끌은 안 했어요 그니까 이게 투표가 20초 때 바로 눌렀으면은 리덕스님이 킬쿨이 안 도는데 죽은 거 그, 보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상들리에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상들리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 상들리에 때문에 죽은 거 같은데? 아 이거는 유령이 떨어뜨린 거 같고 근데 이게 그러 쿠키님이 1킬을 했기 때문에 작용 가 확률이 있고 이코님 여러 번 썰었기 때문에 보안 가능 확률이 있는데 이코님 여러 명 썰었다고요? 아 하늘님밖에 안 썰었어요 네. 어 여러 번안 썰었는데? 어.. 그래.. 그래요? 이쿠님이 로즈님 아니, 선거 아니었나? 음. 이코님이 칼집 뭔지 모르겠고 쿠키님이 칼집 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그냥 칼싸움 한번 하세요 시원하게 장군님은 어. 칼싸움을 어. 못하죠 장군님 왜 칼싸움을 시키는거지? 아 나도 잠깐만 잠시 칼싸움 맞아 이거? 아니 왜 칼싸움을 시키는거야 이거 칼싸움에서 한명한명 한명 죽잖아? 송골배 싸부 터져 차라리 미션 승하자 그러니까 나 칼싸움... 미션 승하고 싶어 미션 승 아닌데? 미션 스이 <웃음> 어, 되세요? 그니까 러 이게 잠깐만 어. 쿠키님 만약에 거위잖아? 어. 그러면은 키를 광클하면서 미션을 깨러 다니세요 에? 예? <웃음> 너무 아, 어려운데요? 만약에 거의면은아 근데 예, 얘기 드릴게요 쿠키님이 보안관이에요 보안관데 인 눕별님을 썰었는데 안 터졌어요 그럼 눕별님은 적어도 중직 이상이에요 근데 저희가 1년때부터 눕별님을 커버 치신 분이 이쿠님이거든요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의심이 아, 된게 되어서 저희가 쿠키님이랑 이쿠님이랑 그나마 칼상한번 이쿠님 뭐네 있... 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내가 의심한 이유가 어. 이지.. 봐봐 이거! 이거 오리랑 송골매랑겉지한 거라니까? 나달 자면서 지금 한명다안 안 달았잖아 나달 자면서 한명 아, 달았어? 어, 야 뭐야. 이거 오리 진짜. 한 명에 송골매한 네. 명이야 어. 아.. 잠깐만요 누구 잡으신 거야? 송골배만 사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아 제발 잡았으면 좋겠는데 누구 죽은 거지? 어디 숨었으려나 찾으면 이겨 찾으면 못 찾으면 지는 거고 맞다. 아, 송골매를 잡은 게 아니야. 근데, 아, 졌다. 이러면은, 아, 나 이거 이기고 싶은데. 진짜 너무 어려워요. 말았어요, 어 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끝.